엄마, 줄게. 천천히 먹어야 돼. 야, 천천히 먹어.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, 잘 먹네. <웃음> 잘안 꺼내줘 아이게잘 먹네 여기 한개더 있다 여기 있지? 없네 두부가 다 먹었네 이거 누가 다 먹었어? 이거 두부가 다 먹었는데 이거 없다 다 먹었네 우리 두부가 다 먹었네? 이거 누가 다 먹었어?